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호흡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죠?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무호흡은 숨을 안 쉬는 거죠. 음. 무호흡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으면 숨을 안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호흡은 일시적인 무호흡이죠. 음.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는 숨이 끊기는 일시적 무호흡이겠죠. 그래서 이 원인은 일단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 기도가 막히는 기도폐쇄성무호흡증 음. 그게 뭐 거의 99%가 되고요 그게 평상시에는 안 생기는데 잘때만 일어나겠죠 잘 음. 그래서 수면중 기도폐쇄성무호흡증 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죠 음. 그거 하나 다음 중추성무호흡증 중추 신경계통의 이상이죠 음. 음.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에 따라서 뱉기도 하고 들이시기도 하고,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죠.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끔, 100에 하나, 뭐 200에 하나, 뭐그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약도 없어요. 그거는 음.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어서 음. 숨을 억지로 올 쉬게 해야 되는데, 음. 문제는 중추성 모업이다? 그러면은, 폐 기능이 들숨 달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폐가 멈춰 있어요 숨을 안 쉬고 음. 맹 이러고 있는데 양쪽에 공기를 계속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계속 풍선을 이렇게 들어가 부풀렸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게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호흡인데 음. 이거 멈춰 있어요. 공기를 계속 불어요. 넣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빵빵빵빵빵 불어 넣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꽉 차면 후... 빠지겠죠. 그러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호흡중추 무섭네요. 그래서 중추성 무흡증은 뇌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네. 음. 그건 그런데 폐쇄성 무흡증.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흡증이 예, 오래된 그럼... 사람들이 뇌가 손상되면서 중추성까지 아... 갈수여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많아요. 오랫동안 무흡증을 아는 사람들은 뇌가 망가지니까 산소결핍에 비해서 뇌세포가 음... 많이 파괴되고 음... 그 다음에 그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자는 동안에 계속 긴장을 하 있는 상태잖아요. 음. 그래서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만큼 나쁜 병이 없죠.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본다면. 그럼 잘 때는 스트레스가 충분히 풀려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고 있는 상태라라고 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뇌 손상이 급격히 많아져요. 그리고 음. 산소부족이 전두엽을 칠 수도 있고, 이호흡중축를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런 뇌가 생각지도 못하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심한 코골이가 치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아, 그게 폐쇄성에서 중추성으로 응. 넘어가면서 그런 뇌에 물어나 그래서 수면 검사을 해보면 폐쇄성, 그다음에 혼합성, 중추성 이렇게 했는데 아. 가끔 가다 한 번씩 중추성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음.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미 병증 기보자 환자에 들어갔는데 심한,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회복이 쉽지 않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모든 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음. 라고 하는 게 음. 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음. 어, 그래서 무흡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은 이제 폐쇄성이다. 음.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평상시에 기도가 막힌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잘라고만 누우면 누워서도 기도가 안 막혀요. 그런데 잠이 눈이 스르르 감기면 그때부터 코를 볼잖아요. 음. 그게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는 것처럼 혀도스르르넘어가니다 이렇게 이완이 작 되면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거의 휴식 모드가 숨길을 좁게 만들어진다이 정도만 유지되면 되는데 스르르르르르 좁아지면서 코를 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고는 사람도 있죠. 음. 이만큼 또는 이만큼 이만큼 음.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코를 골기도 하고 안 골기도 하고 완전히 막히면 모흡이 될 수도 있죠. 그처럼 기도가 협착되는 게 대부분의 원인이다. 음. 그래서 기도 협착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되니다 씹어먹으려면 이 근육이 작동을 했잖아요. 음. 근데 씹을 때어 음. 근육이 음. 수십 개의 근육이 동시에 아, 연결되어 있는 근육. 근데 주로 이 여기에는 큰 근육이 있죠. 음. 이거는 씹는 깨물, 입을 담을 때콱 음. 어, 음. 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근육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얼마나 많이 씹었길래 거기 이렇게 아. 근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발달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툼한 사람들은 이 씹는 힘이 굉장히 큰사람들입니다 진짜 <웃음> 저력이 한, 많이 한 발달하한번 물리면 죽어요 <웃음> 그런데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주로 씹는 데 쓰는 근육이고요 입을 벌리는 그 근육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달리있고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힘은 약해도 되잖아요 그냥 벌리는 거 힘을 그렇지, 안 쓰니까 에, 에. 벌리가 칵물리고 벌리가 칵물는데 음. 이게 잘때 입을 벌리는 근육이 얘네들도 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힘이 빠지면서 입이 벌어지는 이유, 음. 입이 벌어지면서 이거가 당겨 가요. 뒤로 이렇게 수축이 음. 되면서 턱이 아,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당겨지겠네요 벌어지면서 턱이 뒤로 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입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그래서 가벼운 코골이 정도는 입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해도 음. 일정 부분 효과를 보는 이유 음. 중에 음. 하나가 음. 그원예입니다그 음.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겠죠 무흡 음. 정도까지 심한 정도라면 음. 그거 플러스 더 이제 기도가 더좀더 확보가 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턱이 뒤로 떨어지면서 또는 혀가 뒤로 떨어지면서 목적이 늘어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호흡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방법은 반드시 양압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음. 네 지금까지 청풍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